한 10년 정도 강사 경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 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가 포차를좀 차리게 됐어요 이제 수입을 좀 다변화를 시켜보자 라는 생각에 응.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계속 학원 일만 하다가 갑자기 포장마찰을 했는데 사실 학원이 그래도 잘 운영이 되는 편이어서 뭐 사업은 다 비슷비슷할 테니까 학원을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좀 운영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어렵더라고요 사실 해보니까 원래 좀 장사에 음. 관심이 있으셨나요? 우선은 제가 여기에 메인으로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 뭐 와이프가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네, 하고 싶어 했었고 제가 또 워낙 술 같은 걸 마시는 것도 좋아라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게 경험이 돼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없었던건 아니었고 조금은 생각은 있었지만 은 과감한 사실 결정을 한 거죠 개인 브랜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네. 프랜차이즈 먼저 두들기시거든요. 장사는 처음 아, 하시거든요. 그거는 네. 고민을 안해 보셨나요? 음. 네, 그건 사실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아. 그 이유가 네. 학원도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개인 어.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 네. 브랜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브랜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 멋대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있었고 그것도 프랜차이즈를 받았을 때또 빠지는 비용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 개인 브랜드를 하는 게 오히려 플러스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주 유지 되는 것보다 제가 결정하는 게더 좋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장사 얘기를 좀 해보시자면 제가 네. 뭐 시작은 1년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네. 저렴한 가정이란 컨셉을 잡겠다셨잖이죠네 맞아요. 처음 참... 왜 그렇게 잡으셨는가입니다. 네 우선 아파트 지역이에요. 이제 1 천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제가 우선 계산을 한건 이제 천세대에 가족 구성원이 좀 많을 테니까 가족을 잡자. 그리고 여기가 교육이 좀 이슈잖아요. 목동이라는 곳이 음, 그렇죠. 그래서 네. 학원비를 대야 되는 만큼 이런 외식비를 좀 줄이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좀 음. 저렴하게 가서. 오기 편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이제 브랜딩 했을 때 네. 좀 저렴한 가격이랑 가족이랑 볼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네.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안먹히더라고요 <웃음> 이게 원래는 시비단지에기계 우동이 하나 있어요 그 차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거기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희 아버지 만날 때도 있고요 친구 아버지 만날 때도 있고요 가면 이제 막사주세요 이것저것 어른들 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저희 가게에서도 그런 걸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렴한 가족이란 컨셉이었는데 네. 그두 가지 중에 성대표한테 어떤 부분을 고민을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사실 둘다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사실은 음. 저렴한 컨셉도 좋았던 거 같지 않고요 가족이란 컨셉도 가족들이 단위가 와요 사실 애들도 와요 막 유모 차힐고 오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이 컨셉을 자은이어쩌면 오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에 들어서는 아 이게 잘못 잡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서서히 변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잡았던 컨셉이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그래서 계속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꾸고 싶은 거는 이제 저렴이라는 컨셉을 좀 벗어나서 우리만의 좀 개성을 찾고 싶다 1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네. 보시면 역 가게는 10년 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가요? <웃음> 거기도 포차예요 거기는 이제 포차 같은 곳이 이렇게 술집인데 포차란 네. 이름은 아닌데 거기는 어 중학생 때부터 이제 지나다 가 보는 음.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있는 음. 되게 친숙한 곳이고 저도 사실 오픈하기 전에는 몇 번씩 가봤어요 가봤었는데 지금 되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맛이 어떠세요? 맛은 그냥 평범한 네. 네 그냥 평범했었는데 사실 술집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갈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했던 곳도 있었는데 그 친밀감 때문인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친밀감은 사실 전체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접 운영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드러나 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드러나서 <웃음> 이제 님이랑 말도 섞고 이런 좀 친숙하게 다가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극복하는 게좀 힘들지 않았나. 음. 지금 보시면 가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어쨌든 네. 같이 못 가십니까? 도움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대표가 어떤 상담을 할 때도 자료의 기본을 삼아서 상담을 좀해주실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거기가 제 인터넷 상담 때는 그게 평소는안크던요네 그 맞아요. ]이죠? 우가 테이블이 9평9 개예요. 폴반 했을 때1 5 평, 1 6평이 정도 되겠요 주방은 한서너평 정도 되있죠한2 어, 0평 내외. 네 그렇죠 그 안쪽이죠. 네. 약간 그 반지하 같은 느낌이 들더아 그건 아니에요. 반지은 어. 아니고 네.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옆에 제가 네. 폴딩도가 있는데 그쪽이 조금 이제 오르막이 있어서 음... 그쪽이 살짝 약간 지층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진상에서 아 사진상에서요. 네. 아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오르막이어서. 지금 보증과 인대로가 센가요? 저희가... 아니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음. 센 편은 아닌데 음. 학원을 로 <웃음> 제가 기준을 낮추는 세지는 않은데 음. 거기 상권을 봤을 땐좀 센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목소리> 지금 그러니까 주방 한분 그리고 네. 홀에 한분 이렇게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관리만 하고 있어요 메뉴를 넣고 빼고 라든지 음. 뭐 사건이 터지면 내려간다든지 아. 이런 식인데 오토매저으로 운영하고 있네 완전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주방 네. 셰프분 한분 그냥 네. 홀 매니저분 한분 이렇게 두 네. 분이서 네. 네. 영업시간은략 네. 저희가 원래는 5시에서 3시까지가 기본이고요 늦게까지 손님이 있나요? 딱 3시 되면 거의 끊기죠 완전히 음. 2시 때부터 거의 안 들어오세요 음.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2시 음. 전에 계신 분 그래서 3시면 끝나는 매장이에요 거의 1시에 끝이에요 신규손님은 거의 1시에 네, 네, 끝나 1시 정도에 끝이 나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는데 <웃음> 네. 타격은 좀 있으시죠? 타격이 있죠 네, 타격이 없진 않습니다 하, 동네 사람들이니까 더안나오리하겠네 네. 학원은 좀 어떠세요? 학원은 타격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음. 네, 학원은 그래도 네. 좀 그래도 좀 오래돼서 더네 음. 그래서 타격이 있더라도 운영이 되는 네 여기는 너무 힘들죠 왜 얘는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다 인건비로 나갔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한500 나가죠 매출은잘나왔어요 음. 일상 기업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웃음> 일반적으로 잘 됐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한40 정도 나오면 1? 네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 1, 40 나온 그 정도 비용 네. 빼고 네. 아, 자떤 장사 한 200만 벌어가지고 나 <웃음> 이게 진심이세요? 이름, 아니 이름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웃음> 예. 제발 40만 넘죠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예. 네 근데 하 그죠? 한 수만 나오니까 그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어떤 비자를 갖고 시작하신 거세요? 원래 이렇게 돈을 음. 거기서 엄청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음.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음. 거, 적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시작해서 매출 700만원 이었어요 다시 눈앞이 응. 깜깜 했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도 한900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마이너스인거예요또 메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메꿔나가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원래 시작은 그래도 여기서 한3 4 0 0은 벌지 않을까 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3,400씩 까먹는게 되어버린거죠 매달 3,400씩을 거기 계속 넣는거예요 하고는 막잘 돼도 학원에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투자라서 되는 거예요. <웃음> 이게 이게 그래서 아 장소 진짜 어렵구나. 약간 제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거만했구나. 이러면서 <웃음> 인터뷰 이제 마무리 할 건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인테리어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셔서. 네 맞아요. 인테리어. 메뉴 수정도 고민하시고. 네. 결국은 전적으로 다 고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안 되면은 뭐든지 바꾸려고 좀 하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사실 계속 바꿨어요. 계속 네. 바꿨는데 너무 힘든 게 바꿔도 바꿔서 잘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격적으로 성격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은 인테리어랑 메뉴. 네. 네. 요두 요 부분. 네. 음. 아, 그, 그 저희 메뉴가 네. 제가 지금 메뉴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지. 아 예. 네, 맞습니다. 피드백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시그니처 메뉴를 좀 구성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삼백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요 근데 고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창떡볶이가 있어요 음. 고창떡볶이는다 있는 메뉴고 사실 이번에는 메뉴판은 안 넣었는데 상겹살 김치찜을 넣을 거예요 되게 가 전부 다어주든 고기 쪽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쪽으로 메뉴를 음.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한 음. 부분 이게 네. 메뉴 쪽이고 그리고 가격 을 네. 저희가 잘 배치를 한 건지 를 모르겠어요 사실 음, 네. 이게 좀 심리적으로 배치를 해야겠더라고요 음. 메뉴판을 보니까 그래서 이 구성이 좀 엉망진창은 아닌가 메뉴는 이부분이고요 음. 인테리어 쪽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차 느낌이 좀안납니다 음. 저희가 그래서 포차 천막을 지붕처럼 해가지고 사이드 테이블 쪽 위에다가 아마 사진을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명 밝기도 엄청 고민이거든요 네. <웃음> 원래 엄청 밝았다가 어두워진 건데 음. 네, 그 부분까지만 네딱 가이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편한테 하시고 싶은 말한마디 하시고 어.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어, 사실 저도 이제 자영업원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뭔가를 베푸시는 게 사실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노하우잖아요 사실은 저도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한번만에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실천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외신 같은 게좀 느껴져요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 잘 보고 있고 그렇게 좋은 영상들 많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학원 네. 프랜차이즈가 네.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보통 그 요시코 프랜차이즈랑 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거 무리해서 교재 같은 걸 주고요. 광고 같은 것도 이제 음. 막 본사에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어티게브를들서 뭐 광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광고를 뭐 따로 이제 지역에서 들리고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인당으로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음. 가져가는 게 있어요. 음. 교재를 받고 거기서 음. 온라인 시스템. 수단네 그렇죠 로열티 개념이야? 학생 네, 수단이라는 게네 근데 이게 다 단어로 프렌치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닌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우선 알고 있었던 때는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힘들게 원하는 선생들을 더 주는 게 별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